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어, 수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이유는 저도 수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 깊은 잠을 잘 잘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요 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잘 걸린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공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연구 결과와 함께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면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어,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뭐다 하는 거, 당연하죠. 카페인입니다. 제가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꼭,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카페인 말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60대 중반의 여성 약 5만명을 대상으로요. 거의 3년간 조사해봤습니다. 바로 이 음식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이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불면증이 잘생기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유의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사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가 몸에 안 좋다고 라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혈당도 올리고 비만에도 안 좋고 당뇨 또 메타볼릭 신드럼이라고 하죠 바로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수면까지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일단 단걸 먹으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흰쌀밥 또는 흰 밀가루로 만든 완전 정제시킨 그러한 어 식품이죠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오르죠 그럼 당연하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떨어뜨리면서 저혈당이 잠깐 오거든요 이때 저혈당이 왔을 때 이때 우리 몸에서는 요 혈당을 막아주기 위해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다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호르몬이 바로 보통 부신에서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이 많습니다 바로 콜티솔 호르몬, 에피네프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영, 이런 물질들은요 우리를 흥분시켜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흥분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어, 안정화되지 가 않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상하게 배고픔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더 증가가 돼서 살이 찌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수면이 나빠지고 수면이 나빠지면 결국은 또 나쁜 음식을 자꾸 먹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이것들이 점점 더 서로 악순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몸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결론적으로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잠을 편하게 못잘 수도 있다는 라 결론을 내렸는데요 근데 물론 이 연구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 많은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 이 연구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면을 놓치는 사람들이 단걸수 먹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영향을 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연구를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연구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 굉장 타당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해왔듯이 단걸 많이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저혈당이 오고 다시 또 혈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이런 호르몬이 원래 저녁 때 되면 이제 안 분비가 안 되고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때 분비가 되면 잠을 빨리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단거 한번 줄여 보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면서 좀 잠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얘기 있으시면 좋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건강하시면 이루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